네 저는 네 갈랜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혹시 타시던 차량을 폐차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도 지금까지 두대 차량을 폐차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오랜 기간 함께했던 정의들렸던 차량이 폐차장 레카 차량에 달려 끌려가는 모습을 볼 때는 묘한 감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폐차를 하게 될때 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각각의 부품은 골라져 다시 재생돼 판매나 혹은 수출도 되기도 하고 또 고철값만 해도 상당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폐차장에서 보상해주게 됩니다. 이 이런 보상금 외에 정부 지원금 환급금 등을 챙기면 상당한 목돈이 되는 꼭 챙겨 받아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폐차시 빼놓지 않고 받을 수 있는 돈이 무엇이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티 v 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TV 바로 시작해볼까 첫 번째 폐차 보상금. 폐차 보상금은 쉽게 고철값의 명목으로 차주에게 지불하는 돈으로 순수한 고철의 무게와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들을 산정해 그 금액을 합산해서 지불하게 되는데 출고 당시 인기 차종과 그렇지 못한 차종처럼 중고 부품 구매율도 차이가 있어서 보상 금액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보통 중형차를 기준으로 30에서 40만 원 정도의 보상금이 지불되고 폐차 전에 몇군데 보상금 견적을 받아보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수 있어. 두 번째, 조기 폐차 지원금 노후화된 경유 중고차의 거래를 막고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 사업으로 보상 액수가 지자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고 2021년 이후 상향 조정이 되었는데 조기 폐차 지원금이 표에서처럼 일반차의 경우는 폐차 시 최대 210만 원과 경유차를 제외한 전기, 수소, 휘발유, LPG 차량 중 신차 구매를 할 경우 최대 9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모두 합해 3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고 매연 저감 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영업용 기초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어 신청은 한국자동차 환경협회를 통해 할 수가 있고 세 번째, 자동차 보험료. 적게는 몇 십만 원부터 많게는 몇 백만 원까지 적은 비용이 아니고 대부분 1년 단위로 선입금 계약을 하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료 또한 적지 않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가 있는데 그 절차는 해당 관청에 등록된 관호 폐차장에 폐차 접수를 해서 폐차 인수 증명서를 발급받고 말소 등록 신청은 폐차장 대행으로 가능하고 말소 증명원, 자동차 등록 원부 값, 통장 사본을 보험사에 제출을 하게 되면 보험 가입 기간 중 말소일 이후에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정산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자동차세 환급 가장 빠뜨리기 쉬운 비용으로 매년 1월 달에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게 되면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게 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많고 만약 이렇게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라면 행정안전부의 홈페이지 위텍스를 접속해 지방세 환급금의 조회와 신청이 가능하도록 돼 있고 또 자동차 등록 말소가 진행되면 2주 정도가 지나서 소유자에게 관공서에서 연락이 오고 계좌번호를 등록하면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가 있어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사실 요즘은 차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타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차를 해본 경험이 없고 막상 폐차를 하게 될때 폐차장에 맡겨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보신 것처럼 알고 계시면 상당한 목돈을 돌려받을 수가 있고 새차 구매 시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관련다. 네, 수고했어. 동티투뷰